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튜브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창은 보통 아프리카 도우미를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도우미에서 채팅창을 연결했을 때 채팅창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구글 검색창에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하시고요. 아프리카 도우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X를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고요 로그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튜브 채널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쭈비 게임너 채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계정 하나에 여러 개의 채널이 있다면은 이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과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채널 연결을 클릭하시고요 유튜브에 어쭈빈이 게임너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연결이 됐다면 연결 을 해제를 하시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널 연결을 클릭하시고 유튜브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정을 선택하신 후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로 가보겠습니다. 어쭈빈이 게임너 채널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연결이 돼야지만 채팅창이 올라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